안녕하세요. 한시아저씨입니다. 어, 여름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냉동 스카프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어, 물에 담가 놓으면 그 점점점 이 스카프가 부풀어져서 이것을 목에 두르고 다니면 아주 시원해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약 2,000원 정도 주고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한번 물에 담가 보고 어, 진짜 그 시원한 게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물에다 담가 놨는데요. 어, 과연 많이 부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이 빵빵하게 부풀었네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얇아서는데 물에 담가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부풀었습니다. 자, 한번 목에다가 한번 매 보겠습니다. 지금 부풀려진 이 아이스 스카프를 목에 둘러봤는데요 어, 이렇게 묶어서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제 스카프를 하는 형태고 현재 여기는 두툼하게 안에 내용물이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물이 젖어있고 뭔가 팽창되어 있으니까 목부분의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효과는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효과를 크게 보려면 이거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좀뭐한 5분 이상 넣어놨다가 사용을 하면 어 굉장히 시원해 질것 같습니다 아 물만 불려 가지고서는 아주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좀 그렇게 조, 많지 않네요 한번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아이스 스카프를 어 냉장고 냉동실에 잠시 어, 넣어서 어, 이따가 꺼내 보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아이스 스카프를 꺼내겠습니다. 약 5분 정도를 냉동실에 넣어놨고요뭐 당연히 지금 냉동실에서 나와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목이 아주 차가울 정도로 시원한데요. 이 냉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어, 일단은 뭐 계속 메고 있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설명에 의하면 뭐, 뭐 1시간 이상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지 어, 한번 작용을 해보고 1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를 제가 지금 메고 있는데요 어, 1시간 동안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약한 15에서 한 20분 정도? <웃음> 효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여름에 어, 목을 이렇게 시원하게 멜수 있는 아이스 스카프가 있, 이렇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아이스 스카프를 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시아저씨였습니다.